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망pt 콘테스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 이번에도 정말 좋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ppt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망pt 콘테스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전 대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이 돼서 지금은 제대로 된 PPT를 다룰 일이 거의 없다는데 학창시절 발표 자를 찾아봤는데 PPT는 2007년 12월 무역학과 강의를 수강하면서 조별 과제를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해외 진출한 다국적 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을 분석한 것 같은데 아, 이지샘 솔루션으로 13년 묵은 자료가 새로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일단 너무 잘 보내주셨고요 아무래도 13년 전 자료이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 형태가 좀 지금 저희가 보는 ppt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미리 보니까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이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국적 기업에 대한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PNG, 즉 프로크터앤갬블사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온것 같은데 이거 표지고요. 그리고 목차를 이렇게 쭉 나온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 PNG 소개, PNG 해외 진출 현황 등 이런 기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PPT인 것 같아요. 주제 선정 이유 이렇게 뭐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P&G n 소개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P&G n 이력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쵸? 뭐 여러 가지 있고 경영 이념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고 실천 이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것을 좀 중시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모든 발표를 할때 사람들에게 이런 걸 말해요 이 회사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시킬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바로 왓 부터 이야기 하는 거였어요 왓. 우리는 이 형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형태란 라 말이죠 자 일단 좀좀더봐 볼게요 해외 진출 현황 굳이 이런 것들도 나왔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뭐왜 진출을 했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근데 일본에 대한 전략이 어떤 거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피린지 일본 진출 이유 오, 이게 가장 잘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수학 분석 제일 많이 들어가죠 자 이런 마케팅 전략코피전야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경영학과 학생분들이나 그런 것들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일본 시장을 분석하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쭉 적어 놓으셨네요 사실 발표자료로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왜냐면 하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료를 보자마자 그냥 글 보고 끝 날 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도 없기도 하고요. 일본 지도 결과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수정 전략은 이런 거고 그리고 수정 전략의 결과 이렇게 되었다. 시사점은 이런 거 경쟁 우위 효과적 실행과 지속 이런 네 가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죠. 아 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건 발표 자체가 그냥 표지부터 보여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무엇이냐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발표를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스토리를 잘 풀어가는 사람을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분들 중에서 여러가지 역사나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정말 잘 풀어내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발표 자료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발표 자료 뿐만이 아니라 발표자의 역량 그리고 발표자의 행동 표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스토리 구성상으로 봤을 때 유튜브 채널 안에 있는 여러가지 스토리 영상들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는 영상 중 하나가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그리고 지식 스토리 같은 그런 채널들을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스토리 있게 잘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제가 어떤 식으로 스토리 구성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진행할 때이 발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말 그대로 이 발표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분석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분석 그러니까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 어떻게 진출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왓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항상 말을 할때 왓부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고 만약에 이걸 들으면 어떻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what, why, how, if 이런 순서로 많이 말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스토리텔링의 형식은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why, what, how, if 즉, 왜 들어야 하고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 이거라면 어떻다 라고 하는 이네 가지 순서로 여러분들께서 수, 스토리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자이 What, Why, How, If에 제가 모티브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들께서 기획의 정석이란 책을 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거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프닝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고 있지만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 제품을 좀더 소개를 해보자 이거부터 사람들이 집중 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일상용품 제조업체 이야기 이 회사가 다국적 대기업이 되기까지의 고난과 역경 경영 전략 등을 배워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로 하자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제품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 비달사순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이 제품 써보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제품들 사실 한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P&G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P&G라고 하는 회사는 일상용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어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회사는 해외 진출을 할때 고난과 역경이 없었을까요? 고난과 역경을 가졌던 이 P&G n 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경영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할게요 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아무래도 강사로서 말하는 을 거긴 한데 실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한다면 조금 더 다르게 하겠죠?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할때이 발표를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프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할수 있겠죠. 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 소개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짧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 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간단한, 정말 한, 10분 발표라면 한 30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이후에 이제 일본 진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이 자료에 스토리텔링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존 경쟁사 까다로운 수요 패턴을 가진 소비자 가장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진 시장 이세 가지를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슬라이드 설명하되 이 글들을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쏙쏙 집어 넣으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번 제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일본 시장은 첫 번째 높은 점유율의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통구조가 정말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집어넣고 이것을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형태로만 만들어도 꽤 괜찮은 형태의 발표자료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발표자를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삼겹살 먹으면 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냄새가 옷에 뱄을때 여러분들 혹시 어떤 거 많이 뿌리세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그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페브리즈 많이 뿌리시죠? 그렇다면 또 하나 손흥민 선수가 쓰는 면도기 뭘까요? 아마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질레트라고 하는 면도기입니다. 이런 면도기까지도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 자체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두 가지 브랜드는 하나의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바로 P&G n 프록터 앤 갬블 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그만큼 정말 이 P&G 라고 하는 회사는 수많은 브랜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수익들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도요 한 번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영 사례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진출 사례입니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P&G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을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 진출 실패를 통해 바라본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정말 잘나가는 하나의 생활용품 회사였는데 이미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시아 시장을 바라보고 그 중에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소매점이 정말 많은 형태인데요. 이 소매점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리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P&G가 n 왜 굳이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1970년대의 일본은요 정말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도 엄청났는데요 매년 15%씩 상승할 정도였다고 라 하니까 P&G 입장에서는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 시장을 사로잡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발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일본을 통해야지만 다른 나라도 갈수 있다고 라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고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본인들의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두 가지 경쟁사가 이미 생활용품 시장을 꽉 사라졌고 있었기 때문에 P&G가 n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깐깐했어요. 구매할 때마다 이 제품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깐깐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세밀한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소매점이 많다고 했죠. 그만큼 그 소매점에 납품을 하는 중간 도매상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간 도매상들을 통해서 가격이 정해지고 그리고 유통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간과했었다고 라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서 간과를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사례로는요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을 론칭을 했죠 그 론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순위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루 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루 세제는 정말 혁명과 같은 아이템이었는데요 빨래를 할때 비누로 밀면서 하는 것이 아닌 가루만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광고할 때 그때 당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남미 같은 곳에서 광고를 할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 따뜻한 물에서도 풀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TV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라디오 광고 같은 것도 했겠죠 그런데 일본 소비자들한테는요 그게 굳이 따뜻한 물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소비자분들 특히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찬물로 많이 빨래를 했다고 해요 굳이 따뜻한 물로 하지 않아도 찬물로 잘 되는데 그게 무슨 장점이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P&G에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를 할때 제품을 먼저 보여주느냐 또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광고에 따라서 요 P&G는 어떤 전략을 택했을까요? 바로 제품을 강조하는 특히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했는데 를 사실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바로 장인정신 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얼마나 이 회사가 탄탄하게 오랫동안 신뢰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구매 확률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P&G는 그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을 먼저 보여주느냐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기업 이미지를 더 많이 내세웠던 었 기존 일본 경쟁사들이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도매업자들의 반발입니다. 어, P&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식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전력은 아예 그냥 소매상에게 바로 연결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있는 도매상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우리가 있는데? 감히? 그러면서 중간 도매상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반발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그냥 그거 안할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안 좋은 사례로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신제품 개발 속도가 타사보다 현저하게 낮았던 것이죠 어, 타사는 신제품이 정말 정말 빨리 나오는데 P&G n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저가형 제품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더 판매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 이유 그리고 앞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P&G는 n 결국 일본 시장에서 판매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짠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최대한 내용을 좀뺐고요 그리고 내용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자료는 발표하는 용도로서 쓰기보다는 그냥 제출하는 용도로서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망피티 콘테스트 2차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글이 너무 많으면 사실 보는 사람들은 발표 내용 특히 발표자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냥 확잡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공감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형태의 PPT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글이 최대한 적고 그리고 그에 맞는 아이콘을 쓰니까 훨씬 더잘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발표 자료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냥 하나의 이미지만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훨씬 더 내용을 잘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지 하나만을 띄워놓고 발표를 한다면 발표자의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만 띄워놓고 말, 발표를 한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 생각 안하는데 본인 발표자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청중의 관심과 그리고 신뢰를 받기에 아주 좋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렇게 제가 망피티 코스테스트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만들었었던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제작 스킬 같은 것들은 제가 이미 이지쌤 채널에 이미 많이 올려놨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을 보면서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